이렇게 서 보시면 아주 독특하게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계가 들어와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대중성도 있고요 가르티의 발롱블루 남성용 시계이고요 베젤의 사이즈는 42mm입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옐로 우 골드가 아니고요 핑크 골드입니다 두께는 13mm 보시면 발롱블루의 가장 큰 특징인 통통 튀는 공모양의 둥글게 유선형으로 되어있는게 아주 예쁜데요. 이쪽을 보시면 크라운에도 이런식으로 막혀있고 돌려서 시간을 조정할 수있고요이 제품은 미사용품입니다. 작년 19년도에 구매를 했고요 모든게 있는 풀셋 제품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생활방수 정도 되는 30m 정도 되고요 전체를 살짝 볼까요? 이렇게 엘리게이터 가죽 그리고 가지고 상하지 않게, 그리고 아주 편하게 낄수 있는 디버클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까르띠의 스위스메이드, AU750, 여러 가지 각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까르띠의 발롱블루입니다.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다이얼을 보시면 로몬 숫자이고요. 3시에 이렇게 날짜창이 있고,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물결 무늬로 되어 있는데요. 기요세 분차판입니다. 그리고 까르띠의 특징인 가운데에서 보면 검은색, 살짝 빛을 바라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검 모양의 블루 핸스가 시침, 분침, 초침 모두 다 있습니다. 이 제품은 까르띠에 홈페이지에서 현재 194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에 미사용품 까르띠에 발롱블루 남성용 베젤의 사이즈는 42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를 보시면 레퍼런스 넘버는 3941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주 독특하게 보이는데요 이 위에가 지금 쓰여져 있는 상태여서 약간 흐리게 보일 수도 있는데 미사용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시 직거래소에서 따끈따끈한 신상 19년도 제품을 가르띠의 발롱블루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